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페24에 있는 스마트 모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 상품 관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상품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상품 목록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상품 목록 메뉴로 들어가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검색창 검색 분류 화면에서는 상품명으로도 검색을 할수 있고 상품 번호 상품 코드 등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품 분류에 있는 것으로 해당하는 상품들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품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등록했는 상품들을 수정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과 지금 진열하고 있는 상품, 진열하지 않은 상품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상품,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로 해서 제가 검색하는 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저는 진열해 있는 상품들 중에서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이렇게 7개의 상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상품 앞쪽에다가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체크를 해서 상품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을 내가 자주 썼던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에 대해서 옵션 내용이나 상품명이나 사진만 바꿔서라도 편하게 상품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경을 통해서 진열 변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열하고 있는 것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은 진열함이지만 진열 안함 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특정 어떤 상품들은 진열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이 목록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 판매 변경이라는 메뉴를 눌러 주시게 되면 판매함, 판매 함, 판매안함 판매안함으로 하시면 품절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목록으로 결정을 해서 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버는 상품들을 진열함 진열 안함 판매함, 판매 함, 판매안함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검색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상품 분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등록하신 상품의 카테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로 바꿔주실 때 분류 변경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다른 카테고리에다가도 상품을 복사해서 넣거나 변경해 넣거나 추가해 넣거나 삭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 테스트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 메인 진열 수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쇼핑몰의 메인 화면에다가 이 상품을 어느 영역에다 진열을 할지 또는 추가할지 또는 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메인 진열 수정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들 예를 들어서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하시고 나셔가지고 신상품들만 쭉 모아서 내 쇼핑몰 메인 화면에 신상품 영역에다가 이렇게 바로 입력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상품 검색을 해서 전체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 때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이 컬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가 상품명 판매가, 진열상태, 판매상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목록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 이 메뉴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메뉴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뉴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 이 해당하는 지금 목록에 대해서 내가 넘버를 붙여 가지고 앞쪽에 보고 싶어 어, 난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 바로 구매 url 은빼 버릴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서 목록의 상태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렬하는 컬럼들을 만들어서 이 열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기 을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엑셀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수정하시거나 편집하시는데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상품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봤습니다. 일단 상품 목록을 통해서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검색을 완료를 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체크를 해서 복사, 변경, 그리고 분류 변경, 그리고 메인 진열 상태 변경까지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목록 화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